그럼 직선의 방정식이죠. 네, 네. 네. 자, 직선의 방정식 이제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직선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공부했는데 점만 알아.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요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니? 무수히.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직선에 대해서 알려면 방향, 기울어진 정도,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지나는 점 중에 한 점은 주어져야 한다는 거 요렇게 가는 직선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겁나는 안지 그러니까 특정 전환은 지나는 점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저렇게 표시하고 요 앞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어, 기울기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얘는 x가 0일 때 값이니까 y절편이라는 점 하나를 표시하게 되지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줄 때는 두 가지로 줄 거라고 하나는 y절편 형태로 줄수 있고요. 그 외에는 y절편이 아닌 점뭐 다른 점 a, b 이런 걸줄수 있겠죠. 오케이? Okay. a, b 문자를 쓰지 않는 거야. a, b 문자를 너무 많이 써서 다른 문자에 대해서 쓸 거야. 그럼 1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기울기를 줘. 야,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인 직선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냥 그냥 채워버리면 되겠지? 기울기를 뭐 3이고 y절편은 2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y축에서 2라는 점에서 만나면서 3이라는 기울기를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슬슬 궁금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쓸 건데 쓰긴 쓸 건데 그럼 기울기는 뭔데 도대체 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 기울기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이 B거든. 그러니까 두 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뭐 이따 나중에 구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 자, 기울기 M이 주어져요. 그리고 Y절편이 아니라 진짜 A,B라는 점이 주어졌다라고 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Y는 MX 플러스 N에 들 건데 지금 모르는 게 뭐야? N이지? A, B 집어넣기게요 그럼 B는 MA 플러스 N이지 그대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Y B는 M으로 묶여서 X A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선에 방정식을때 Y랑 X라는 문자는 써도 되고 AB는 숫자고 M도 숫자니까 다는 숫자로 꾸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M의 X 빼기 X좌표에 더하기 y자표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어요? 네. 외웠어요 아니라 정리됐어요? 네. 세 번째 점을 두 개를 줄 거야 x1, y1이라는 점이랑 그냥 x2, y2라는 점이야 그럼 뭘안 줬냐면 기울기를 안 줬잖아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자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과 분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x1, y1이라고 하면 요점은 x2, y2라고 할때 이게 x의 변화량이잖아 이건 y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이건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 뒤에 x에서 앞에 x 뺐다면 분자는 뒤에 y에서 앞에 y 빼야 돼 같은 데서 같은 걸 빼야 돼 이것이 뭐야? 기울기거든 됐어?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y는 기울기 x2- x1 분의 y2- y1의 X 빼기 무 점을 지난다고 하면 X1 더하기 Y1 하면 되겠죠? 음. 한점 지난다고 그래 얘도 점이야 음. 별 다른 거 없다고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금 제일 중요한 2번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라고 음. 돌림노래로 네. 네 네, 네, 네 이거 하지 마 보자 4번 이번에는 X절편이 A X절편이 얼마? a, y 절편이 b인 직선이야. 이 말은 얘가 a, 0이고 얘가 0, b를 지난다는 거지. 결국은 두 점을 지나는 거네. 그럼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x2-x1-a 분의 y2-y1-b y는 x-a 플러스 0이죠. 그럼 이거 전개할 건데 마이너스 a 곱해서 전개하면 그냥 정개하자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양변을 b로 나눌게요. 1될 거고 1될 거고 밑에 y b분의 생기겠죠? 이렇게 넘겨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다 같은 식이야. 결국은. y는 으로 나타내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직선이야. 직선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가 아니야. 네. 네.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런 직선이 있겠지. x축의 수직 네. 네. 자, 설명해봐. x 축에 뭐야? 수직, 수직. 어, 수직이야. y 축에 뭐해? Y축 평행. 이런 직선이 있을 거야.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직선은 X는 A야. Y값 전혀 상관없어. X값이 전부 A인 모든 점들이야. 그죠 6번에 이번에는 요런게 나오겠지? 이번에는 Y축에 요렇게 가는 녀석. B라고 할게요. 얘는 Y축에 뭐해? X축에 뭐해? 어, X축 평행이고 Y축의 수직. 수직인 직선이지 이런 직선은 뭐라고 부르냐 Y는 Y능이야 Y값이 모두 똑같다 표현 됐어요? 네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이야기 두 직선의 관계인데 위치관계야 뭔 관계? 위치 관계 위치관계, 어, 위치관계. 카메라 조금만 돌립시다. 어우 더워요. 밖에 춥나요? 날좀 풀리지 않았어? 네.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위치관계를 물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요 중일 때 생각해봐. 여기서 나왔던 게 저런 게 있어. 꼬인 위치.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직선 자,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평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만? 어, 네. 평면. 좌표 평면에다 그릴 거니까. 자, 평면상의 두직선이 만난다. 어떻게 만날 수 있니?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또는 한점 이상. 즉,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평행하다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한정에서 만날 때자 이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두 직선이 있어 일치하려면 일단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도 어때야 돼? 어 같아야 돼 그냥 말로써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y절편이 같아버리면 붙어버리잖아 그니 그러니까 y절편은 달라야겠지 한점에서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두 직선을 y는 mx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plus +M m'이라는 직선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기울기가 다르니까 m과 m'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여기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m과 m'이 같으면서 n과 y절편인 n'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는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따라 있는 것도 힘드십니까? 제가 속도감 있게 수업을 하는 부분은 저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거한 개도 없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거한개 추가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지만 어떻게 만나는 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이다 요거는 추가된 개념이니 외워주셔야겠죠 증명은 생략할게요 너 이거 했다는 누울 것 같아요 기울기 예와얘 기울기를 곱했더니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럼 다시 물어볼게 3인 기울기와 수직이라면 기울기 몇이어야 돼? 기울기가 3인 직선과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2인 직선과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찾기야. 기울기가 71이면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수직인 직선은? 마이너스 3이야? 3이지. 됐시요 증명은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1차함수가 아니니까 이런 표현으로 표현 방법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좌변에 다 이항한 형태로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라 표현이 a분의 a는 b'분의 b Y절편이 같다는 얘기는 C' C 이렇게가 세개다 일치한다는 뜻이야 B가 같다 그 다음 여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다르니까 A' 분의 A가 B' 분의 B가 아닌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실제로 기울기 구해서 해보면 A A' 플러스 B B'이 여기다 이렇게 나올겁니다 이것도 그냥 언니만해 놓으세요. 못 알아들어야 된다. 자그 다음에 어 일단은 여기는 간략하게 해 놓고 문제는 적용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음 아, 응. 야 이제 생각해 봐봐. 좌표 평면에 점이 세개 있어. 그럼 뭘 그릴 수 있니? 그렇지. 그럼 삼각형을 그리면 둘레를 물어본다면 두점 사이의 거리들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뭘도 물을 수 있니? 넓이도 물을 수 있겠지 근데 넓이를 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못하니까 사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세 개를 빼주는 방식으로 취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점두점 사이 거리니까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있는 이 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방금 얘기했지. 무엇과, 이거 뭐야? 점과, 뭐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것도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명을 할수 해드리면 좋은데, 자꾸 너희가 힘들어. 그래서 중량을 최대한 없이 외워달라는 형태로 갈게요 이게 무슨 식이야? 직선의 식이지 네, 네. 그리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1, y1이라고 하자 네. 즉 여기에 P점이 있는 거고 이 직선 L이 있는 거야 right? 네, 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발을 H라고 했을 때이 길이를 묻는 거지 네, 네. 그걸 D라고 할게 따라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루트 제곱해서 더해 따라해 제곱해서 더해 따라 절대값 대입 자 루트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x 앞에 계수와 y 앞에 계수, 개수, x의 계수와 y의 계수를 제곱해서 더할 거야. 네, 네. 그것 분에 절대값에 이 점을 대입할 거야. 네, 네. 오케이 네, 네. 됐어 네, 네. 외워 주셔요.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여기 일단은 여러가지 개념들이 있고요 왼쪽쪽 직선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돼자 왼쪽에 있는 저기서 나온 여섯 개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잖아 오른쪽은 세웠다면 두 직선이 생겼을 거야 두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하지 마 그냥 공부하지 마 근데 두 직선이 안 만나거나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점 이상으로 만날 수 있겠지. 한 점보다 더 많이 만나면 두 직선이 어떤 거야? 일치하는 거야. 같은 거야. 그 다음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걸우리 뭐라고 불렀어? 그럼 생각해봐. 봐두 직선이 안 만나려면 기울어진 정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y 절편한 점이 같으면 두 직선이 같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점을 지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점을 지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일치하는 건 기울기도 같고 한 점도 같아야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면 려 어떻게 되겠니? 기울기가 달라요 한 점에서 만날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왜? 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m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지 오케이? 여기서는 내가 지금 아예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식을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B 분의 A는 마이너스 B' 분의 C' A'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주고 양변을 A'으로 나누고 양변을 B 곱하면 이거 맞잖아 기울기가 같다 Y 좌편 같다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냥 봐 이제 다음 정과 직선 사이 수직인 거는 책에 나와 있는데 너희 얘기해주면 그냥 또 멘붕 나올 것 같으니까 유영일, 두 점이 있어, 뭐라고. 3컵 2A란 점이 있고요 A-2,-2라는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이거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빈출력부터 푸는 게 아니라, 좀 쉬운 문제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준비해왔는데, 파란색이거든요. 드릴테니까 먼저 이거부터 풀고 합시다. 이거부터 푸시는데 칠판에 보시면 하시는 방법들이 나와있어요. 안되면 가져오세요. 문항수는 25문제라서 푸는 시간으로만 1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6시에 여기 빈출 유형 내문제 네 풀어드릴게요 네. 그럼 되겠지? 네. 자 첫번째 유일 뭐라고 되겠냐면 네. 3,2A랑 A-2,2를 네. 지나는 직선의 네. Y절편이 얼마? 이너스 1이라고 해놨어 이 녀석의 기울기는 했으니까 직선 만들어야 됐네 X 증가량 A-2-3분의 2-2a e y는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 네. 네. 여기에 x-x좌표에 플러스 2a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 녀석이 y절편이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가 0을 집어넣으면 y는 a 마이너스 5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플러스 2a를 하였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네어 네. 그럼 저는 네. a 마이너스 5 곱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을 곱하는 상태에 2a에다가 a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5로 해야 되겠지? 네. 네. 정기할게 6 플러스 6a 2A제곱 마이너스 10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4 a 동호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2 1, 1마마 1, 1, A는 2분의 1 또는 1 A는 자연수다 했으니까 1 되겠죠 되셨습니까 U2 네. 네. 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래 첫번째 직사각형은 2,4를 만나는 요렇게 돼있는 녀석이고 두번째 녀석은 10,6 요점 하거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생겨있는 듯이 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직사각형 평행타면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자르면 위아래가 합동이 돼서 넓이를 2등분합니다 이 네, 네. 직사각형, 이직사각형 모두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여기와 이 녀석의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겠죠? 네, 네.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요 점은 요 녀석이 딱 가운데 있을 거니까 여기가 1, 여기는 2제 네, 네. 그첫 번째 좌표 얼마? 1,2 여기는 얘네들의 가운데 6 여기는 얘네들의 가운데 3 그래서 여기는 6,3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몇컴마 몇과 1,2와 6,3을 지나는 직선이다 y는 기울기 x 증가량 5분의 y 증가량 1 x 빼기 1에 플러스 2 되겠습니까? 이때 식을 플러어요 y는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더 플러스 5분의 9 되겠네요. m이 5분의 1이고 n이 5분의 9니까 더한 값은 얼마가 2다. 유 삼. X 플러스 KY 플러스 2는 0이 직선 누구 K 플러스 2에 X 플러스 3 Y 플러스 1은 0에 모하되 평행하고 K 마이너스 6 X 플러스 KY 플러스 3은 0에 수직이다 자, 직선의 방정식 으로 나와 있으니까 평행하다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k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 밑에는 3분의 k 이거는 1분의 2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크로스 크로스가 같으니까 곱해주면 k 제곱 2k 이게 3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곱한 거예요 네. 그럼 k는 1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면 k가 뭐예요? 맞지? 둘다 돼요 응. 여기다 넣어서 확인해 봐도 이안 응. 응. 나오니까 둘다 가능해요 응. 그 다음 이제 수직이면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 응. a8' k 플러스 2로하기 k 마이너스 -6, 6 플러스 bb' 3k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응.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K 마이너스 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는 0 밑을 만족하는 것은 K는 4 또는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이둘 동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 3이다 저 알려드린거에 AA' 플러스 BB'이 0이다 사용한거예요 다음 유사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4,3이고 B라는 점이 있는데 2,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이 무슨 직선? 수직 이등분선 자, 한번 생각을 합시다 두 점이 있는 거잖아요, 죠 여기 A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는 건데 이 둘을 연결하는 것에 여기가 마이너스 4,3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은 가운데를 지나야 되겠지 분명히 네. 그러니까 중점을 구해야되네 중점을 어떻게 구했냐면 더해서 나는기 더해서 나는기 이거지 이걸 지나면서 이 직선에 뭐 해야 돼? 수직이. 수직이어야지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네요 네. 그럼 이 하얀색의 기울기는 x 증가량 6이게10뺀 6 거예요 얘를 10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 걸로. 됐어? 네. 그럼 얘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나게 오 되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냐 왜 자꾸 여기 마이너스 인데 여기 마이너스 왜 자꾸 붙이냐알아 틀린 식으로 나와요? 네. 기울기 한 점. y는 2분의 3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에 플러스 1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문제에서도 그냥 이런 형태로 물었죠 그럼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이거니까 2분의 5자 a, b 더 해주시면 4네요 괜찮겠어요? 네. 다음 6 6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6번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의 수직 이고 1,1과 거리가 얼마인 2. 2인 두 직선의 y절편의 합. 오케이. 네. 자, 이런 거그 y절편의 합인데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수직이려면 얘는 좀 바꿔볼게. 원래 어떤 새끼냐면 얘는 y는 넘겨 서 정리한 거야. 네. 이거거든 네, 네. 그럼 얘랑 수직이라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멋시게로가야겠죠모르니 k 할 돼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얘하고 수직인 직선인데 얘가 얘랑 거리가 2가 돼야 돼 네, 네. 그때 k 값이 두개 나온다는 거지 주직선이니까 네. 그럼 이 녀석을 좀 바꿔보자고 이 녀석을 3을 곱하면 4x 될 거고 3 넘기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4k 과 1,1 사이의 거리 D가 얼마라는 얘기? 어떻게 구해? 루트 제곱 제곱 더하겠으니까 16 플러스 9에 절대값 1,1 대입이죠? 4 마이너스 3 플러스 4 제가 이거 문제 풀이도안 해드렸는데 잘 푸셨어요, 아까 보니까. 5분의 5입니다. 어, k 네 마지막. 그러니까 절대값 4K 플러스 1, 이게 2인 거지. 그러니까 4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얼마인거야? 10인거네 괜찮으세요? 그럼 4K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값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위에거는 K는 4분의 5. 아래거의 K는 마이너스 4분의 11 모든 K의 합이니까 2를 더해주시면 아니지 K가 중요한거 K 맞지?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1. 1컷 마일 테이 4. 3. 오케이. 제곱해서 더해. 1컷 마일. 4k 플러스 1. 분모는? 5. 2. 10.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2. 정답이 없네? 왜 이러지? 얘와 수직이야 맞고 플러스 k 도 맞고 아하 미안해요 어쨌든 우리는 K값을 구하는게 맞죠? 네. 네. 나는 3을 곱했는데 여기가 왜 4가 됐죠? 그치 네. 얘는 3이네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되어있지 네. 모든 k의 합 얘가 y 표편이니까 k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자유치인데잘 들으세요 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는 영구 치면 직선이지 선생님 7번이 없어요란말 말해라 5번이다 너무 아, 네. 그는데 7번이 없네 왜 어, 나는 어. 없는데 왜저 형은 저렇게 대답을 어, 하지? 네. 나 여기 보세요 했어 얘기 네. 능력 붙은 직선이지 네. 얘도 능력 붙은 직선이지 자 네. 이거 해석해 볼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면 무엇의 값에 관계없이? 네. K의 값에 관계없이 붙어버리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지 네. 얘가 0이라는 것은 a'x 플러스 b' y 플러스 c'이 0인 거고 얘도 0이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0이어야 되지 네. 이 둘을 만족해야 되네 네. 그럼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니까 두직선의 교점이겠네 네. 네. 두 직선의 교점인데 이식 자체도 뭐야? 1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거는 메모만 해놓고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봤더니 어떤 직선? x 플러스 2 y 플러스 2 a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또 2x 플러스 4i 스 b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두직선의뭘 지나? 교점 진화는 직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x 플러스 2 y 플러스 2 a 닫고 플러스 k배에 2 x 플러스 3 y 플러스 b 주시면 된다고. 그럼 얘가 새로운 직선인데 이 녀석이 누구 와? 3x 플러스 4 y 플러스 5는 0과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둘이 뭐 해야 돼? 평행해야지. 평행하면 이 녀석의 y 절편이 얼마래4 아. 오케이? 그럼 정리부터 해보는 거야이 녀석도 직선인 거니까 어차피 x가 있는 걸로 묶어주면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3k 플러스 2의 y 플러스 kb 플러스 2a는 0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분의 3은 3k 플러스 2분의 4이며 kb 플러스 2a분의 5더라 이렇게 되는지 거 이건 아니지 그럼 크로스 크로스 곱해주면 9k 플러스 6은 8k 플러스 4더라 k는 마이너스이다 됐습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식을 써볼게요 또 어, 빨간색 아, 빨간색 마이너스 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0이지 이 녀석의 y절편이 4니까 4야 뭐야4 x가 0일 때 y값이 4라는 얘기잖아 요 x에 0 넣고 y에 4 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얼마라고 0 뭐야 이거 이게 문제가 많아. 여 이래? 얘와 만나지 않는 직선의 y 절편이 4. 이게 4잖아. 지 아, 여기도 이게이죠? 이 2죠, 여기죠? 네. 그럼 이대로 정리할게요. 2a-2b는 넘어가니까 20 그럼 a-b는 이대로 뭐야? 10 네. a 따로, b 따로는 못 구하네요,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한, 하나가 그냥 형태가 되어버린 거야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이대로 세팅 좀 어려웠네요. 정리하시고, 질문할 거 해보도록 할게요.